다 챙겼습니다 3시쯤 됐고 밥 먹으러 가려고요 세종시장 갈 거예요 세종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그 유튜브에 세종 전통시장에서 김밥 튀김인가? 그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먹어보려고 처음 와요 세종 전통시장 오 엄청 큰데? 여기야 내가 봤을 때김림없어 정말 최악이야 저기 먹 어쩌지? 도망쳐서 잡았다 뭐 봐. 보는 건데? 곤충? 뭐야 곤충이야? 메기랑 장어 봐봐 역시 장기실 거 같아 오크라 있어? 살... 어 오크라 하나 살까? 왕만아 우와 오크라 하나 살 볼까? 사! 아. 오크라가 못맛인지 궁금하다 언니가 노래를 불러줘 이거 튀겨먹어도 맛있고 꼬마가 도맛있어아좋아 우와 바나나 꽃이다. 바나나 꽃을 먹어? 파파야. 이게 냉동류야들 하나만다. 어 어차피 조꾸미이잖아 그래? 아니 이거 다못 먹어. 이거 가면서 먹자. 그래 가면서 먹자. 그래? 새콤식감은 뭐요 닭똥집 하나. 네 그리고 닭발도 조그만 거 있어요. 둘다 조그만 거 있어요? 통지하나 닭발 하나. 네. 통지나 닭발. 탕수육? 이거 가 봐봐 짜장면 두개 시키자 오 음, 시키겠다 음.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엘레이터로갈 거야? 내 느낌으로 찍어도 돼? 어. 이거 언니가 가방 사준 가방이에요 어, 그래도 뭔가 좀나 애... 찍어줘 언니는 그래? 오늘 화이트톤으로 맞췄네요 화이트와 블랙 신발도 센스있게 검은색, 흰색인데 옷도 흰색, 검은색이네요 언니를 한번 볼까요? 언니도 역시 그레이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로 맞췄고 마스크 색깔까지 맞췄습니다 그래부터 맞췄게 가방 맞췄냐? 가방 맞췄냐? 오오오오 헤드폰 헤드폰 나 근데 화장을 안하니까 진짜 편하긴 한데 얼굴에 화장 안하면 이마가 너무 까맣게 빛나 그치? 찌르고니 얼른 방기 공주님. 공주님 언니 여기서 내가 찍어줄게 인스타 올려 집에 뭐 있잖아. 뭐야 이 녀석은. 두둥. 게임 게임 저 좋아하면 이거 보면 진짜 반하긴 하겠다. 와. 멋있다 여름 이불 샀습니다. 조면 좋네. 난 이거야. 언니 될래? 짜란. 아까 입을 친구들 있는 사진 엄 내가 길래요 어? 뭐야 이거 되게 특이 잠깐만요 이거 놔줘 나중에 지코성좀 큰데? 한하고도 얹어놨어 옷도 어아 <웃음> 좋았어 <웃음> 이거 받았어. 음. 갑시다. 왕큰콜라네. 감자. 오늘 대박. 가자. 이거 피자 배달하는 브이로그 같다. 음. 나 메고 싶어? 음. 사진 찍어줘? 알았 브랭. 이거 닭발리래요와신기닭 똥치. 아 진짜 파티다, 파티. 오. 게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갈게요. 안녕.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웃음> 교재를 사러 가고했습니다 제가 교재를 구매를 알라딘 중국에서 샀는데, 산 모든 과일보다 여기서 상게 제일 비싸요 제가 이것 물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볼펜도 빌렸어요 그렇죠? 단어를 먼저 외워야 하고 웨딩 숙제 그리고 리스닝 숙제 어제 배운 거 복습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는 리스포스 에세이를다 썼습니다. 오케이. 5분이고요. 해야 될 숙제를 얼른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8시에 밖에 나갈 거거든요 두개 정도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가져가는 끝 갈릭 솔트 이거 이게 거 빠이 어떤 맛이냐면 갈릭 솔트가 이거를 조금만 찍어 먹을 정도 나트륨을 먹어야겠다 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동생한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했거든요. 동생이 이거 사줬어요. 그는데 어, 동생이 사줘 가지고 너무 잘 입게 될것 같네요. 잘 입고 댕기게. 막 여기까지 빨리 끝낸 다음에 단어를 다시 또 반복해서 시험 봐야 되거든요. 이게 내일 봐야 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거냐면 진짜 쓰는 단어들. 안 쓰는 단어들 어쨌든 많아요 역시 토플은 힘드네요 다 했습니다 숙제도 했고요 자, 지금 몇신인줄 아십니까 어, 진짜 좋겠다 2시입니다 7시 15분입니다 그냥 물로 하면 상할 것 같은 느낌이어서 굵은 소금을 넣었어요. 대단에서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아이고야 항상 앉는 자리에 앉겠어. 저 단어 다 외웠습니다. 오늘 하는 단어는 좀 단어가 많습니다. 이제 다 외웠어요. 열심히 할게요. 안녕. 이랑 짐 넣고 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피곤해 보이죠? <웃음> 나름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하루를. 내일도 역시나 바쁘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